얘좀 아파 지금 오일이 한 방울씩 떨어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. 아 드디어 이제 그 크리가 터진 거지? 어 보스 아저씨 왜왜왜 왜, 왜, 왜? 아까 전화 드렸는데 누유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왔거든요. 쫄래쫄래 안녕하십니까 소리 아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저는 지금 북캐나 북캐나 타고 나왔고요. <웃음> 오늘 지금 영하 10도거든? 패딩도 오토바이 타고 어디 가냐, 가냐면 가냐 북해노 수리하러 가요 얘가 좀 아파 지금 지난주에 잠깐 보니까 세워놓은 그 엔진 밑쪽에 오일이 한 방울씩 떨어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조금 뭐 관심 가져달라 그러는 거지 왜 맨날 형들만 보고 나는 안봐 그러면서 관심 가져달라 그래서 관심 주러 갑니다 일반 오토바이 정비샵에 잠깐 갔었거든요 오일이 새는 것 같다 수리를 좀 하러 왔다 했는데 안 된대요 부캐너 장단점 영상 할때 이게 수리가 잘 될지가 조금 의문스럽다 라고 했었잖아요 점세 번째 열걸 아, 네. 정비하기가 쉬운가? 모르겠어요 사실은 익숙지도 않은 브랜드고 하다 보니까 전용 파츠들 그런 거 망가지거나 하면 수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? 이건 내가 수리를 해본 게 아니어서 짐작으로 하는 말이에요. 아 드디어 이제 그 크리가 터진 거지. 어, 자기들이 잘 모르는 브랜드고 그냥 오일 갈고 뭐 이런 정도는 할수 있는데 부품을 갈아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수입한 업체 쪽에다가 할수 있는 정비소를 확인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모즈클럽으로 또 문의 전화를 드렸죠 와제 집이 일산이에요 좀 난감해했는데 그나마 가까운 곳 일산에서 제일 가까운 협력점이 어디냐면 마포! 오토바이 수리하로이주인데 마포까지 가야 돼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에휴, 가야지, 에휴, 가야지. 북캐너를 사실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, 자기 집 주변에 북캐너 수리 협력점이 있는지 한번 모즈 클럽이나 이런 곳에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. 부품 하나 갈자고, 저처럼 지금 한 시간 이 추운 날 장마 기간에 비 오는데, 그거 갈자고 비 맞으면서 한 시간씩 갈 거예요. 어, 특히나, 오토바이가 교통수단의 전부인 분들은 정비성이 용이한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당장 뭐 하나가 고장 나도 다른 교통 대체 수단이 있으면 그러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달랑 이거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거 고장 나면 수리 센터도 멀어 근데 수리 센터가 멀고 수리소가 잘 없다는 얘기는 부품 수급도 빨리빨리 안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도 재미는 있네요. <웃음> 재밌다, 부캐나 과연 우리 중국 룽자사의 부캐나1 2 5는 엔진에서 오일이 뚝뚝 떨어지는 누유가 있을 때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. 헤드를 갈아야 되는지 엔진을 뭐 열어갖고 뭘, 뭐 실링을 해야 되는지 그냥 볼트 같은 거좀 조이고 끝나는 부분인지 한번 봐야지. 아까 그러시더라고 오면은 뭐 간단하게 조치하고 그냥 바로 타고 가실 수도 있다고 그런 상황이면 제일 좋겠는데 여기 어디인가 싶은데 모터클래식 역인가 보다 <웃음>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드렸는데 누유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왔거든요 네네 북해는 그 북해는 그 이쪽으로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여기 여기서. 그냥 기어 포지션에서 쏘에서살 거예요. 이게 고질병이라서. 아. 최근에 사셨어요 어, 1년 정도 된 거를 중고로 구입했거든요. 이게 뭐 고질병이라고요? 여기서. 네, 기요 포지션 센서라고 역전해 주는 그 센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. 아, 기어 포지션 센서. 네. 근쪽에서 많이 새요. 아, 그쪽에서 오일이 새는 거예요? 네. 수리는 간단한가요? 뭐 봉실을 바꿔 줘야 되는데. 타이어 바람 좀네 바람 네. 맞고 그리고 이게 원래 브레이크가 여기서 이만큼밖에 안, 안 움직입니다. 얘네들은 유압이라서 어느 정도밖에 움직이게 힘들 수밖에 안요 문제가 안거든요 얘네들이 브레이크쪽에 문제가 있으면은 잡아줬을 때 여기서 더 들어가잖아요. 더안 들어가요. 그럼 캘리퍼 가 고착된 거고요. 아예이 레버 자체가 빡빡하게 들어가면 얘가 망 가는 거예요. 근데 이 정도는 정상 보입니다. 네, 사용하시는데 브레이크 잘닦히고시짜 없으시면은 뭐 사용. 수리 잘했고. 만 <웃음> 오천 원으로 카바 쳤어요. 아, 내가 이거 중고 샀다고 얘기 안했으면 안 받았을 것 같아 그 중고 샀다 그러니까 15,000원 받으시네 이게 보니까 신차 구입했으면 그냥 서비스 품목이네 고질병이라고 하고 사실 별거 아니었네요 뭐 어쨌든 왔을 때다 해결이 되고 가는 거라 마음이 다행이다 제그 부캐너 영상에 구독자 한 분이 댓글에다가 이상하다 원래 그 정도 아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예, 방금 이제 서비스 기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어, 이게 뭐 유압식이라서 원래 좀 그렇다 용도는 정상 범위라고 하네요 내가 민감하게 그랬나 그렇다고 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타이어 바람도 넣었더니만 어우, 경쾌하네. 북해노 <웃음> 사셨는데, 왼쪽 하단에서 오일이 뚝뚝 떨어진다 싶으시면, 뭐 그냥 고질병 나도 당첨! 생각하시고, 가까운 북해노 센터 그 정비소 가셔가지고, 점검 봐주세요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마음이 편해졌어, 마음이 편해졌어. 5일 떨어진 거 보고 사실 마음이 되게 불편했거든. 뭐 때문에 일어나 했던 건데. 음, 뭐 어쨌든 해결돼서 다행이고. 해결됐겠지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12월 31일 새해. 이제 하루 남았어요. 21년도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. 새해. 더재밌는 모습, 더 즐거운 모습, 더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이거 언제 올리려고 이렇게... <웃음> <웃음> 지금까지 쫄랭쫄랭 쇼리암빠였습니다 안녕! 와, 와. 버스 아저씨 왜? 왜? 왜? 왜? 왜, 왜 오두바이가 가고 있는데 막 들어와? 버스 아저씨 나쁘네. 12월 31일 날 노유 수리를 했는데 어떤 가뭐 보자. 오, 깨끗하네. 노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소리가 잘 됐어요 음.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누유 됐었던 흔적인데 뭐좀 뿌려갖고 다시 한번 더 깨끗이 바닥을 닦아야겠고 이렇게 끝하네요 누유 소리 잘 됐네 지금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 누유가없는면한 대수의 쌀 알레르기 로 그리고 사공일까지 음. 아 번호 좋잖아 저 알리에서 주문해놨는데 사용 못하실거예요어요 그거는